사월이 부름을 받은 것은 참 획시기적인 때 부름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어, 예수님께서 높아지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너희가 성, 너희에게 성신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 일을 차서 있게 이루어 가시는 중에 이제, 이제 예루살렘 또 그다음에 이제 유대와 또 사마리아 우리가 이제 사마리아하고 땅 끝에 그한 인물인 에디오피아 내시에 대한 경우도 봤고 그 뒤에 이제 사울이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그 구속 사역을 삼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룰 그런 존재로 사울을 부르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름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의 부름은 이미 이제 이런 사도들의 사역이 완성이 되고 정경이 완성이 된 뒤에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동일한 이런 경험이 없어도 우리가 우리도 이제 그와 같은 본질적 그 죄된 상태에서 주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 그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이제, 전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지금은, 우리는. 근데 아무튼, 사울은 그 구속사 안에서 그런 특별한 위치에서 특이한 경험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고, 또 그가, 이제, 부름받은 그, 현실이 어떠, 어떠했냐 면 그가 이제, 헬라 사상도 잘 알고, 유대 사상도, 뭐 어려서부터 이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그 부모의 경건한, 경건성에 영향을 받아서, 그 훈련을 받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히브리주의로 아주 단단하게 무장되어 있었고 그렇게 히브리주의를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아주 적합한 인물로, 그, 바울이, 그, 세움을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하나님이시니까, 이제, 그런 인물을 다 어느 정도, 그, 섭리하시고, 그, 그, 적당히 부르실 때, 그, 구속사의 때와, 그, 그, 그, 그를 부르실 때가 맞아 떨어질 때, 이제, 저를 불러서 이렇게, 주님을 알게 하고, 자신의 참상을 보게 하고, 주님의 거룩한 구, 구속의 사역에 귀한 일꾼으로 쓰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건 사울의 입장에서는 어려서부터, 뭐, 원래 유대인들이 5세 때, 그, 뭐, 들여져가 율법 을 배우게 하고 외우게 하고 말이에요. 12세가 되면 그 율법의 아들로 완전히 드려진 존재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했거든요 그런 그렇게 해서 지금 뭐 30여세가 됐을 텐데 그 30대 이제 이게 정확한 나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기의 그 연도하고 비슷한 그 나이로 보시면 제일 대략적으로 맞습니다. 이제 그런 때 이제 그, 어느 정도 사상도 쓰고, 어 이에, 그, 저 자기가 섰을 때그 실체를 보게 해서, 그리고 구약도 잘 알고, 사실적으로 잘 알았던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에 대한 소문도 이미 다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깨우칠 때는 그, 그 사실적으로 알고 꿰어지지 않았던 그런 모든 것들을 성신께서 충만하게 해 주셔서, 그 모든,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알게 하고 말이죠. 그, 이제, 더 진전된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게 하신 거예요. 물론, 이제, 어, 사도 바울이, 이제, 사울이, 이제, 담에수 도상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가 다 완전해진 존재는 아니죠. 완전해진 존재는 아니지만, 그도 이제 연약한 존재고, 피존물이고, 주님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시지 않으면, 앞길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속에서 주님 성, 성신, 높이 되신 주님께서 성신을 보내셔서, 자신을 지도하시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면들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또 교회적 상황에 여러 일들을 그, 겪으면서, 거기에 합당한 주의 교훈과, 또, 책망과 칭찬과 그런 것들을 아울러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아무튼, 가장 적합한 시기에 사울이 부름을 받아서, 이제, 주님의 그땅 끝까지 이르는 주님의 그 구속 역사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이제 그, 그가 이전에 줬던 모든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가? 잘못된 것이었는가? 자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통을 주고, 그리고 또 세반의 일도 얼마 전에 겪은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일을 사람을 죽이는 일에 생사람을 잡은 거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잡은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그... 그 흉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이루 말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주님을 만나서 그런, 가, 간단하게 그런 몇 가지 그 얘기를 들었어도, 자신의 참된 그 모습을 보고, 비참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그 일에 가심을 알고 말이죠. 그래서, 단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 밥이 안 넘어간 그래서 첫 번째 변화는 그, 그 사람이 그냥, 보지 못한 것도 이제 현실적인 변화이고, 또 밥을 못 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또 어떻게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거 이제 나오잖아요. 누가 보면 18장 같은데 보면 나오는데, 바리제인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아시잖아요. 굉장히 형식적이고, 꾸며진, 인본주의적인, 인간중심적인 그런 기도였는데, 여기서는 이제 다 내려놓고, 곡길을 그 끊고, 진짜 주님 앞에 구원을 받아야 될 그런 존재로서, 그 탄식하고 통회하는 그런 기도를 올린 거죠. 그 배워서 뭐한게 아니고요. 진짜, 예, 하나님 앞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그렇게 호소를 하게 됐습니다. 예 단순히 개인적으로 뭐 메었던 것, 그 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건강 문제, 뭐 여러 가지 뭐 명예 문제, 뭐, 뭐 그런 거를 풀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건 아니고요. 자신의 참상을 보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정면으로 대항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여놨으니까, 이게 얼마나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주님의 제자들이 있었고, 각 지역으로 퍼져나가면서 이제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도움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가? 주님의 경륜을 이제 죄성신으로 알게 된 거잖아요. 주님이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고난받으면서 죽음 당하면서도 그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확장해 가게 하신다는 것을 이제는 그전엔 그걸 다 조롱하고 그 유대교의 적대 세력으로 알고 죽이려고 했는데 그게 생명의 그, 그 기관이라고 하는 걸, 복의 기관이라고 하는 걸 성신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그와, 그것과 관련된 그 문제 풀이를 주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자신의 참상을 보고 기도하고, 이제 교회, 그 주님의 사람들, 지금 써나가고 있는 주님의 사람들과 관계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가. 구약에 그 이스라엘을 쓰셔서 그렇게 일해 가셨는데, 이제는 그것이 실체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참 이스라엘로서 그 교회를 어떻게 세워 가시는가? 나중에 뭐 로마서 쓸 때쯤 되면 벌써 이제 그게 모시 뭐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으니까, 약 20여 년 지난 뒤에 뭐 물론 이제. 담에색하고그 주변에서 한 3년이 있고 이제 뭐 아라비아에 3년이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다다소에 다, 가서 한 10년 보내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40 40년년 40년대 중반 와 가지고 그렇게 1차 전도행 하고 2차 전도행 하면서 이제 그 현재 이스라엘 과거 이스라엘 미래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이제 참 이스라엘이 과연 무엇인지 구약의 그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것이 그 실체가 무엇인지 이제 성 주의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거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지도를 받고 인도 받아 나가려고 하는 거. 그냥 뭐. 교회라고 내가 마, 마음에 드는 교회 뭐 알아서 찾아가서 내가 종교 소비자처럼 말이죠 내 기호에 맞고 내 에, 적성에 맞고 내 수준에 맞는 교회를 찾아서 교회를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로서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연합해 갖고 그세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출석하는 거는, 그 외형이지만, 내면으로는 사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그 속에서 내 생명을 부리고내 삶의 그 존재의 당위와 목표를 찾는 거잖아요. 그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 기관이고,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참, 그, 귀한 사람들입니까? 외형으로 보기에는 다뭐 사도들도 그랬지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약하고 천하고 미련해 보이고 예뭐 별로 배운 것도 없는 것 같고 별로 배경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기는 주님이 이 우주보다도 크신 주님이 그 눈동자같이 살펴보시는 그런 기관이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거는요 이게 생명과 관련된 바울이 그 그런 그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연결이 된 거죠 주님께서 그냥 너 이제 교회부터 교회와 연결해서 살아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구약을 알고 이제 이게 왜 그런 말을 할수 있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를 바로 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알죠. 그리스도가 누구냐 기름부음 받은 지 아니에요. 모든 왕으로서 손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뿐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고 모든 억어진 것 비뚤어진 것 예? 그런 것들을 다 회복하실 분은. 그분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 음부의 본세가 해치지 못할 그 교회를. 그러니까 이 교회와 연결되는 거는요 그냥 뭐뭐 뭐 어떻게 홀수할 수 없어서 이렇게 뭐 그런 부모 만나서 그런 아는 사람 만나서 이렇게 교회 나와서 교회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원전, 이 창조전의 그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그 받아서 이렇게 때가 돼서 이 사회에, 거룩한 사회, 이 부족해 보이는 사회에 들어와서, 어, 나의 존재를 알고 사람됨의 모습을 취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이웃사랑의 실체를 보일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그이 교회, 두 번째 변화의 교회와 연결되는 건데, 그게, 이게, 이게 내가 가도 되고 안가도 되고 그런게 아니에요 내가 느낌이 있으면 가고 느낌이 없으면 안가고 느낌이 있도록 성경이 분명히 증거가 있고 성신께서 또 그런 마음에 인을 쳐주시는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 때문에 가는게 아니고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다 가서 혹은 내가 누구 때문에 교회를 이루는게 아니고요 내가 그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거예요. 내가 교회됨의 실체를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그 그 사랑 안에서 연합을 해야 참된 연합이고 참된 사랑 아니에요. 진짜 뭐 지난번에 뭐 진짜 하나님을 사유하고 우주를 사유하고, 예? 인생을 사유하고, 역사를 사유하고, 철학을 사유하는 그런 공동체라고 그랬잖아요. 서로. 이 무슨, 뭐, 누가 뭐 축복받아서 어느 정도, 어, 형통하게 잘 나가고 이런 거 서로 나누는 사회가 아니고요. 이 사회는 삼위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나누는 공동체예요. 진리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그냥 말로만 형식적인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고요. 진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진짜 자신을 다 들여가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누려가는 공동체인 거예요. 이 시험에 드는 거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지. 자기가, 자기, 자기 해석이 있어요. 우리가 수요일날도 공부했지만. 에? 자기 해석이 있어서돌짝받도 되고 가시받도 되고 길가받도 되는 거예요 분명히 명백하게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해석이 자기가 마음대로 비판하고 마음대로 평가하고 평론하고 폄하하고 교회는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자신의 참상을 보면 그, 뭐,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도요 거기 안 가면 내가 못 산다는 생각을 해야 돼.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내가 거기서 그 생명의 실질을 누리는 것으로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 생활이죠. 그냥, 이천에, 광고동에, 199-18번지에 들어와가지고, 건물에서 <웃음> 들어와서, 내가, 내 교적을 등록해야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극히 형식적인 거죠. 내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그 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그큰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죄와 사망 가운데 내어서 어쩌지 못한 존재를 그 자유케 하시고 말이죠. 그,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진짜 자연스럽게, 신령하게, 자유스럽게, 그 일을, 그, 할수 있게 하셨다. 그걸 나누는 공동체 아니에요. 그걸 기초로 해서 그 그리토의 장성한 분량이 완성된 데까지 나간, 그걸 위해서 나한테 생명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는 거지. 이게, 이게 모든 신학은 다, 저기, 총괄적인 것이고, 통섭적이고, 뭐, 융합적이고, 뭐, 뭐 그런 표현으로 할수 있는데 그 세상 용어인데 아무튼 유기적으로 그렇게 생, 주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보잘것없지만 그그 사회를 무리는 거예요 인간상을 드러내고 사회상을 드러내 말로만 뭐 그냥 거둔다고 드태는 게 내가 뭐 조금 주님 앞에 모양을 보인다고 예? 주님 앞에 조금 서비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불 불신자들이 동호회 할 때도 그거 다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바울이 두 번째 변화로 이렇게 교회를 찾게 되는 거는요. 이게 그 아니 그거 아니면 내, 내가 존재의 이유가 없는 걸 아는 거예요. 주님의 경륜을 아는 거고 교회 생활을 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이. 주, 주, 주님의 경류은 아는가? 무, 물론 이제 이게 몇 사람이라도 그런 큰 흐름이 있어야지요. 주님의 그게 불문 불명확한데 그냥 껍데기로 개혁교회라고 하고 예? 그냥 언약교회라고 어, 뭐 하고 말이지 이렇게 껍데기를 취하고 그 그걸로 보장 받아서 오는 건 아니고요. 그, 아무튼 그런 생명의 실질이 사역자를 통해서 또 몇몇 성도들을 통해서 보여지고 그게 그 확인이 될때 내가 거기에 가담해서 그 진짜 그 교회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게 그냥 껍데기로만이 아니고 일부분만이 아니고요. 전체로 그걸 모여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건 당시에. 아나니아, 뭐, 이저 소수의 그, 저 뭐, 안디옥교의 성도가 뭐, 몇 명이나 됐습니까? 몇명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선교사를, 전 세계를 위한 선교사를 두 팀으로나 파송하잖아요? 그 전체로 다 들어가는 존재들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내가 현세에서 그냥 내 행복을 취하고, 어느정도 유지하고 살려고 하니까 그걸 못하는 거지 전체로 다 들여오세요 그런 사람은 무서울 게 없어요 그런 사람을 쓰셔요 주님은 그래갖고 주님의 나라도 전진시키고 확장시키고 소원만 갖고 조금 기쁨을 누렸다고 다른데 기운 다 뺏겨버리면 못하는 거예요 누가 시킨문 하고 본문 하고 안보문안 그거는 교회가. 이게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절박하게 그 당시에 그 봐도 보이지도 않는 그런 인물들은 아니에요. 아나니아 같은 그 안디옥교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진짜 사람들한테 쳐가고 욕, 욕 먹는 용어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거예요. 예? 그그 보잘것없는 그 전통도 하나도 없 없이 보이는. 예? 그런 사람들과 연계돼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니면 내목그 뭐 사람들과 함께 내 목숨을 버려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 시련, 만악 계몽주의 사상이나 뭐 주지주의나 뭐 이런 게 들어올 수 있습니까? 세상 기독교 철학이라는 명목으로 말 그냥 멋들어지게 뭐 꾸미는 말을 할수 있어요? 못해요. 진짜 진짜 주님 앞에 가면 유군무원이 된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되면. 진짜 우리가 바울의 변화를 보고 외적으로는 같지 않지만 내면적으로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걸 알고 교회 생활을 하고 진짜 신앙 생활을 하고 진짜 그 그리토의 지체로서 살아가야 되고 그러면요, 이, 이, 우리가 이 은하계도 판단도 못 하는데요. 뭐, 보이죠? 이, 1, 2, 5가 나가가지고 겨우 이은하계 벗어나서 조금, 그 몇십 년 지나가가지고 말이에요. 그 세계를 조금 밀도 높은 그런 우주의 세계를 조금 보여주는, 그것도 굉장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은하계가 수천억 개 있는 거잖아요. 그 그것보다 크신 분이 이 창백한 푸른 점 같은 이 지구의 먼지 같은 우리들인데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를 위해서 사, 살았다는 것은 이건 진짜 온 천하를 하고도 못 바꾸는 거예요. 예, 바울, 바울이 사울이 주님을 봤다 하는 거는요. 그냥 이 세상에서 큰 신을 하나 본게 아니에요. 희한한 환상 하나 봐가지고 어이. 남들이 경험하지 않으면 특별한 거 경험해갖고 내가 뭐, 지금 뭐 여기 부름을 받았네. 이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창조, 구속, 영원한 경륜 다 들어있네. 이게 구원을 안다라고 할 때는 그거예요. 내 비참을 안다고 할 때는 그, 그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이제 점도 안 되는 것들 섬기고, 나 잘, 나잘 되게 해달라고 빌고 말이야. 내 이, 이, 이, 벌레 지렁이 같은 그런 존재의 그 쾌락을 위해서, 그뭐좀 채워달라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형상이 아니에요. 짐승, 우리, 그것도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짐승들이 그렇게 보이는 거죠. 우리가 타락 안했으면 짐승들도 그렇게 양육강식으로 안살고 자기 쾌락을 위해서 안살고 만물이 통일되면 아마 뭐 어린아이가 뭐 독사의 굴에 손 놓고 뭐 이, 이거 비교도 안 돼요. 모든 것이 다 화평케 되고 자유케 되고 서로를 위하는 사회 서로를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회 인, 인, 사 사울이 뭐 환상 보고 거꾸로져가지고 주님 잠깐 보고 그렇게 그뭐 조금 신명의 변화가 있고 뭐뭐 뭐 사상의 변화가 있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큰 구원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큰이 세상의 우주관, 네 역사관 이런 이 세계관을 다 그리 도 안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 뭐, 당시에도 철학이 있었고, 뭐, 뭐 교육이 있었고, 다 있었잖아요. 근데, 진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아이들 양육하고, 그 생명을 나누는, 그 무슨, 뭐, 네, 악인들은 그렇잖아요. 내 이름으로 해놓은 거, 전지와 이거를 후손한테 주는 걸로 최고로 치잖아요. 악인. 그런데 신자는 하나님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성신님을 의지하게 하 그게 전부죠. 어디에 가도 그거 없으 감옥에 가든 뭐 강도의 위험을 만나도 그게 복음이에요. 화월이 그 복음을 그리스도를 만나서 알게 된 겁니다. 다 파편적으로 그, 알고, 부분적으로 알던 거를 그리토께서 성신으로 깨우쳐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다 꿰어져가지고 이해되고, 이제 생명이 들어와가지고 막 움직이게 된 거예요. 주님의 시스템 안에. 그래서 그가 그 이런 내적 변화와 그 외적으로 두 번째 그그리도 그 그 그리도의 사람들과 연결되려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노예가 됐든 예? 그 사람이 어린아이가 됐든 생명적 교제를 합니다. 수급의 관계로 내가 무엇을 주고 받는 관계가 아니고요 생명을 교통하는 관계가 돼요. 그걸 모르니까 꼰대질하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걸 모르니까 무슨 율법 선생이나 그걸 모르니까 뭐 자기도 못 사니까 그렇게 자기도 못 사니까 그 어려운 거라고 하고 그냥 그냥 이해하는 정도로 그냥 현실에 그냥 맞춰서 살아가는 정도로 하자아 그것만 해도 사실 감동이 돼이 세상 가요들을 보면 그런 엄마가 뭐 딸에게 뭐 그런 거 그런 것들을 보면. 그, 눈물나 그, 그, 사실, 눈물나요. 그, 뭐, 60대 부부의, 뭐, 그런 것 상대적으로 봐도 눈물나요. 근데 그런 것도 못 미치면서, 그런 일반적인 덕성도 못 미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교회를 얘기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목사를 판단하고, 성도, 그리고 아이들, 아이들을 저울로 달아가지고, 저, 저 나보다 좀더 뭐 배웠으면 어떻게든지 다른 방식으로 그 밟아버리려고 하고, 뭐. 나보다 잘났으면 다른 방식으로 내가 어떻게든지 내 미를 높이려고 하고, 이이이 조그만 사회 속에서도 그런 일을 한다 생명이 없으면 그렇다 주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게 성도라는 게 가장 고귀한 명칭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내 옆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가 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말입니까? 내가 이이 이 영원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뭐 세상 이 불교에서는 겁을 얘기하지, 억겁에뭐 그럼 뭐 세월을 모르니까 그냥 억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찰나의 인연도 대단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인연이라는 말로 하고 뭐 인연을 노래하기도 하고 하는데. 근데 이게 주님과의 관계를 그 이루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고 그러면요, 그런 존재가 내 옆에 있고 내가 그런 존재로 살다 갔다는 흔적이 그거이 다예요. 그게 그 구원이라는 게 그런 거고요. 그냥 뭐 희로애락 뭐 오욕칠정을 그냥. 현실 속에서 환경적인 변화 속에서 지지고 볶고 작은 뭐 바구니에 담긴 행복이나 찾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물론 뭐그 소소한 것들 속에서 그 진짜 천국을 증험해야죠. 작은 일도 못하면서 큰 일을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지금 아 바울이 아나니아를 찾는 것에서 이렇게 좀 얘기가 더 나갔는데. 이게 바울이 아나니아를 찾는게 그런 일과 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거고 주께서 언제든지 부르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자신을 들여서 그 원수라도 용납하는 거예요 내가 원수된 위치에서 구원 받은 존재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런 주님께 그 가르침을 받았던 것을 실질적으로 누리는 거잖아요 원수 사람. 지금 박해하고 우리를 다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인데요. 근데 내가 쓸 그릇이다 하니까, 예, 그럼 가겠습니다. 가는 거 주님의 정보가 가장 정확한 정보라는 걸, 신뢰할 만한 정보라는 걸 알고 가는 거잖아요. 주님의 정보가 가장 신뢰할 만하니까 또 사울은 그 적, 자기가 가면, 적대자의 위치에 있다가 가면,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주님의 보장만 믿고 갈 뿐이지. 저 사람들이, 지금 저 사람들 가장 가까이 친구였고, 가까이 생명같이 여겼던 사람을 죽였던 그 원수가 오는데, 예? 네? 원수가 오는데. 안 그러겠어요? 근데, 그 사울도다 내려놓고 가는 거고. 아나니아도, 그, 가는 거고. 주님 한 분으로 다 여기는 거예요. 그게. 참 놀라운 일이. 그, 그 큰, 뭐 지금 4대 문명의 그 역사가 그 전에 다 있잖아요. 황하 문명이니, 인더스 문명이니, 뭐, 뭐, 메소포타미아. 뭐 이다 있는 그 많은 전통들이 있고, 인간적인 전통.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미하게 뭐 아무 전통도 없고, 저기, 뭐 뿌리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과 연계해서 그 생명을 논하고 우주를 논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안다는 거는 그거예요. 그리 또 교회와 연결된다는 거는 그런 사람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뭐좀 개혁신학을 조금 먼저 받아갖고 정보를 알아서 그 방법을 좀 익힌 사람 그걸로 어른 노릇 하려고 하는 사람 그건 어른이 아니에요. 그냥 그냥 늙은이지. <웃음> 이 교회 어른이 되는 것은 아이도 어른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노인도, 노인도 어른이 되려면 아이같이 돼야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알, 알고 은혜를 알면 그 말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교회와 연결되어또 그, 주님이 또그 아나니아를 찾아가셔서 조종하시는 부분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어요. 그, 그 직접 상처가 될수 있는데 그냥 우회적으로 삼자 이야기처럼 뭐 얘기해가지고 <웃음> 그렇게 접근하셔가고또 그걸 수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셨다 하는 것도 봤어요. 이 이런 그, 그 변화들을 제대로 알아야. 음, 이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할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연합되는 걸 알아야. 강, 강리한 팔, 쪽에그 윗부분까지 했는데, 거기 이어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후에 로마서에서 아까도 이거 얘기했는데, 우리가 원수된 상태에서 구원되었다는 것과, 그리고 원수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보면,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면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는지,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람, 사르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라. 그리고 12장에 가보면, 12장 19절로 이어, 내 사랑하는 자들은 너희가 진이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을 맡겨라. 진노하심을 맡겨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숲으로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지금, 지금 이 담에색 도상에서 그, 원수 같은 존재의 위치에서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원수를 먹임을 받는 사랑을 받,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할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 책방에, 책상에 앉아서 연구해 갖고 안게 아니고요. 실제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그 원수로서 살았는데 그원그 원수, 그 주님의 사람들에게 원수의 위치에 있었는데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이 계시는 오고 오는 교회 안에서의 일들을 다 염두에 두고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울과 아나니아의 만남도 오고 오는 교회가 다 보고 알수 있도록 가진 것이다. 단순히 그냥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주의 일꾼 만드는 그 일로만 끝이 는게 아니고요.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신약의 교회에서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그런 점들을 다 고려하시고 이런 역사를 이끄신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까지는 참을수 있어도 더 이상은 못참어 이런 말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그런 위치에서 사랑을 받아서 교회의 원이 됐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도 참았지만 또더한 것도 참아야 된다는 것을 이런 걸 통해서 볼수 있는 거죠. 야. 아나니아의 즉각적인 순종을 보죠. 어쨌든 아나니아는 주님의 온유하신 설명을 주님의 이전에 베푸신 가르침과 약속을 기초해서 이해하고서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왼수같은 위치에 있고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소문이 다 들어있는데 좀 만나라고 하니까 이제 교회랑 연결시키려고 하니까 그거를 이해하는 거죠. 참으로 아나니아는 생동적인 신앙을 소유하고 있다.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미진하게 가졌던 모든 생각들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다 접고 이제 적극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상하게 믿는 자들은 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인데 여기 아나니아가 바로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의구심이 있으면 주님 앞에 답을 얻어서 그 바로 실행에 옮기는 거죠. 그 일에 비록 매우 어려운 그 일이 비록 매우 어려운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것 같은 일인데 그런 모든 생각을 다 뒤로 하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쓰임 받기 위해 헌신을 한 것입니다. 인정 이런 모습이 그리토인의 모습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토인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난 자요 사망에 이르는 모든 고통에서 자유를 얻은 자이므로 비록 현실적으로 그것이 주께서 다시 오실 기간 동안 그 권세를 지키기 위해 발버둥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뭐, 해로도 그랬지만, 뭐, 일반, 저, 기득권을 가진 종교인들, 그들에게 고통을 받을 수 없지만, 받지 않을 수 없지만, 이제, 내가 사마의 굴레에서 벗어난 자로서, 그 일을 기꺼이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조금 시험드는, 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시험 들고, 뭐,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세상에 구조적인 악이 있어서 그게 우리를 날마다 미혹을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날마다 그거를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거는 이미 승리하신 그리도 안에서 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함은 겨우 그때 그때 그 닥쳐 갖고 해결을 해 나가는 게 아니고요. 이미 보장된 승리를 받고 구해 나가는 우리의 구함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서 이제 교회와 연결되려고 하는 그 바울에게 사울에게 기꺼이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도무지 앞길을 알수 없지만 그래도 주님을 믿고 가는 겁니다. 죽음에서 원수의 그 위치에서 변화되고 죽음에서 자유 케된 자로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웃음> 그 일에 자신의 생명이 있고 자기 존재의 당위가 있다는 걸 알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들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인간적인 생각에 주저앉아 주님의 권면을 듣지 않는 자들은 그리도인이라고할 수가 없어요. 늘 상황에 그냥 매이고 뭐 툭하면 빠져나갈 기회를 찾고 만 그런 사람들은 그리도인이 아니에요. 이제 차라리 못 본다고 해야지. 희망이. 본다고 하면서 기회만 보면 빠져나 예. 이제 그렇지 않아요. 아나니아는 이게 늘 주님과 소통하는 자로서, 뭐, 뭐 그, 그, 죽일, 죽일 권세를 지금 쥐고, 쥐고 있는 사람한테 가는 거잖아요. 자기아직 모르니까, 그 분명히 다 듣고 아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일에 놓으신 걸 모르니까, 다, 그섬유해 놓은 걸 모르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살,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그내 목숨을 그 조금도 죄의 말씀을 따르는 일에서 뒤로 물러나지 않, 그걸 양보하지 않. 아나니아는 <웃음> 다메섹의 집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으로 가서 집가는 지금도 남아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가진 성경에는. 다에에 직각 사진이 있어요 <웃음> 여기 누가 사진을 찍어서 여기다 올려놨네 그 동서를 가로지르고 있답니다 델부 델엘 무스타킴이라고 불린다고 하는데 그길 중에 있는 유다 집으로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면서 말하기를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신으로 충만케 하신다. 이제 원, 원수를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라고 불러요. 주님의 형제라고 불러요. 이거 꾸며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속으로는,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는 홀수할 수 없이 형제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일해 놓으신 걸 알고, 그 안에서 하나 됐다는 걸 알고, 형제라. 이 형제라고 하는게 얼마나 귀한 명칭인지 몰라요 주님의 형제 친구라는 명칭 뭐또 주의 양이라는 명칭 또 군사라는 명칭도 다 귀한 내용이지만 <웃음> 아나니아가 안수를 하면서 적대자 사울을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주의 제자로 용납하여 같은 교회원됨을 완전하게 확인하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안수를 한다는 건요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의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보여주시고 사도들도 그렇게 했는데 안수라는 거는 그냥 뭐내 손을 통해서 뭐가 신비한 능력이 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죄사함의 의미 또 은사를 부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그런 의미를 담아서 양설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일하신 것을 다 알고 또그사월의 상태를 알고 어, 그렇게 그 주님이 형 거룩한 형식을 주신 것을 그렇게 쓴 거죠. 이걸 보면.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도록 구체적으로 그 경험한 사건을 바로 이해하도록 하여 그런 고백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행동을 취해 나가도록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수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여기서 성신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표현을 했는데 사울이 들은 복음과 그의 사역과 관련하여 일하시는 성신님에 대해 알고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냥 성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모르고, 지금 어떻게 역사하는지 모르고, 그냥, 아, 성신께서 충만하게 해주신데,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주님의 일꾼들은 그 주님의 일하심을 알고, 이 현상의, 현장의 내용을 알고, 그걸 그 행동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하니까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게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됐습니다. 이것을 보면 기적이라는 것이 개시적인 완성 안에서 복음과 관련해서 있다는 하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냥 신비한 기적을 경험한 것그 자체로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 다 부차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비닐이 뭔지 그 어떤 성분이었는지 이런 걸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제일 핵심적인 게 뭐냐 복음 그리고 또 와 만나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들과 만나서, 이런 관계 속에서 그의 어둠이 벗겨지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이게 관심이에요. 신비한 일그 자체에 관심이 없다. 누가는 의사, 의원, 누가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거에서 얼마나 민감하게 보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눈먼 상태에서 다시 보게 되는 일이 있게 되자, 사울은 일어나서 세례받았고,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 기도에 대해 확증을 얻은 일에 감격하여서, 이제, 이제는 주님이 내 기도도 들으셨고, 내 소원을 베푸셨구나. 하는 걸 알고, 이제는 음식을 먹는 거죠. 이제, 이제는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다윗이 왜 자기 아들, 자기가 잘못해서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됐는데, 주님이 걷어 가시니까 그때 딱 끝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이제 더 이상 그, 그 하지 않아요? 그런 태도와 같은 거죠, 이게. 우리가 이 사건에서 느끼는 것은 매우 희한한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났는데, 그것 자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다는 것에서 누가가 무슨 의도로 이 사건을 쓰고 있는지 확연하게 알수 있습니다. 무슨, 무슨 빛이었는지, 뭐. 그,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이거에 대한 그 해석이 없어요. 빛을 보고 소리를 들었는데, 그 분명히 내면적인 변화, 그 외형적인 변화, 현실적인 변화, 뭐 그런, 그 이제, 그 그의 삶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 그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다른 기록에서도, 볼수 있는 것이지만 성경 기록자들은 어떤 일반적인 원칙이나 초자연적인 법칙들 자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이지 어떤 과학 잡지나 역사 책을 가르치는 역사학을 가르치는 책이거나 그외 다른 무엇을 입증하기 위한 책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저자가 의도하는 시각에서 본문의 문맥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가 어떤 비닐에 어떻게 벗겨졌는지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생각도 거기까지만 가야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4절에서 신화나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합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못을 박았습니다. 그냥 우리 뿌리를 찾고 근원을 찾고 하는데 뭐그 현실, 그, 그, 하나님이 그걸 삭제하고 여백을 두고 일해오신 것을 거기까지만 알고 그큰 일만 받아가야 되는데, 쓸데없는 호기심을 발휘해가지고, 그, 그 혼돈의 1절과 2절 사이에, 창세기 1절, 1장 1절과 2절 사이에 뭐가 있었나. 그거 안 보이잖아요. 그거 쓸데없는 거 찾고. 성경 이외에 다른 계시가 뭐가 있나, 이런 거 찾고. 그런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이제 그 학자들이 그것의 한계와 그 범위를 알아서 그 하기 위해서 할 수는 있겠지, 은사를 따라서. 근데 모든 사람이 쓸데없는 호기심을 발휘해가지고 여기 빛이 뭔지, 그런 빛을 나도 경험하고 싶다든지, 뭐 그런 소리를 나도 듣고 싶다든지, 뭐, 그런 눈에 비닐이 나에서도 좀 벗겨져갖고 나도 좀 신자답게 좀 살고, 살고, 보, 살아보고 싶다든지. 이러면 안 돼요. 여기 변화된 사람이 있고 그 역사가 있는데 내가 안 변하는 건 내가 가로막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내려놓고 있는 게 있는 거지 그 있음에도 못 믿는 거 아니에요. 못 믿으니까 지금 그 기적이 다시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고 기적에 관심이 있고 한탕주의에 관심이 있고 그거 경험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려고 우리가 그, 그 주님을 알기 전에는 맨날 그런 것만 찾았잖아요. 저는, 저는 찾았었어요. <웃음> 그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참이 이 위치에 오게 해주신 게참 감사한 일이지만. 쓸데없는데 관심을 가지면 안 돼.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확산시키는 일에 사울이 그 원수된 위치에서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그릇이 되었다는 것과 그런 일에, 일들이 있는 속에 교회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 그리고 그 교회의 원들이 어떻게 쓰였는가 하는 측면을 고려해서 이렇게 사건을 전개해 가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알면 되죠. 그 문맥. 이제 세 번째 변화에. 근데, 네, 시간이 많이 넘어갔는데, <웃음> 아, 세 번째 변화는 다음에 보죠. 이것도 예수가 그리도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려면 성경 전체를 얘기해야 돼, 또.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